이 부분을 덮하고 들어야 되겠다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음. 사실 저희 인력이 필요해요. <웃음> 채용 애도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네, 나가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보험 시장이 정말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 꼽거든요. 음. 제대로 가르쳐 줄 멘토도 없고. 그냥 많이 팔면 돼. 음. 실적 1등인 사람이 최고야. 맞아요. 이런 주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프로세스들로 제대로 된 학습해서 그 기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네. 음. 기간 없이 어떻게 이게 쌓이겠어요? 음. 어 능력도 네. 있었으면 좋겠어 요 센스 있는, 센트 있는 <웃음> 네. 저희 <웃음> 주니어들 지금 모집하고 있어 네. 네 기본급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급여 걱정은 <웃음> 네. 급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웃음> 네. 네.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어, 근데 진짜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저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 보험연구소랑 같이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연구를 같이 하고 이런 데이터 유튜브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막, 저도 초반에 그랬잖아요 음. 진짜 보험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료를 받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와 같이 정말 판단을 하기도 힘들고 음. 그 어려운 기점에 있을 때 이제 박창하 대표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저처럼 갈증이 많은 음. 정말 열정이 있고 진짜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진짜 많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정말 해소가 안 된다면 보험연구소에 같이 열정 있으신 분들이 동참하시면 저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실력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가, 그게 간절하고요. 네. 열정은 있다. 음. 난그 실력은 내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음. 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셔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 배움을 구하시면 네 전문가님들이랑 연결도 해드리고 피해 되지 않는 선에서. 음. 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음. 그래서 성장하시면 또 그게 또 저희 공용구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런 좋은 좀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노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자료만 얻고 싶다 음. 어, 그냥 다 만들어진 거를 그냥 난 떠먹고만 싶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댑터 길을 열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문의가 많아서 음. 길을 또 열어드렸어요 저희 음. 유튜브 이제 멤버십 관련된 부분들 하시면 저희가 좋은 양질의 영상들 음. 전문가님들과 이제 어, 어떤 어 연구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음. 하시고 근데 나는 여기 참여하고 싶다 어, 같이 성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속 나이 연령 뭐다 상관없습니다 음. 어, 언제든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음. 이거 해보니까 네. 어, 저도 이 보험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대표 라는 타이틀을 걸고 음,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네 파트너 분들과 음. 이걸 하면서 아, 내가 더 공부를 음. 많이 해야 음. 이분들과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게 이분들이 보내주신 자료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음. 어, 생각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10년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진짜 열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던데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 10년을 정말 콕 음. 집기해서 음. 했던 공부보다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1일부터 3일까지 해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밤을 새도 음.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부분을 더 파고들어야겠다는 되게 너무 많아지니까 음. 사실 저희 인력이 필요해요 음. 진짜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설계사님들이 정말 필요한 게어이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음. 안 돼서 사실 저희 팀원분들이 정말 잘 자료를 찾아주시고 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니까 어, 제가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저희 팀용만 에도 음.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네. 나가나요? 네. <웃음> 저희 고험요구소에서도 그렇고, 음. 팀장님의 이팀 산하에서도 그렇고, 정말 능력 있는, 저, 능력? 열정 있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센, 센스 있는. 센스 있는. <웃음> 네. 저희 주니어들 지금 모집하고 있어. 네. 네. 어. 기본급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급여 걱정은 <웃음> 네, 급여 걱정은 <웃음> 하지 마시고 네. 진짜 제대로 저희 전문가님들 업무들 음.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들 저희가 보험연구소 직책으로 따지면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시니어 전문가님들이 진짜 어,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음. 서포팅 하실 수 있는 주니어로 내가 정말 잘 배워서 나중에 진짜 박지영 신님처럼음 그리고 다른 보종료 전문가님들처럼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신 음, 음 그런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나는 저 박지영 음. 설계사처럼 음. 영업을 잘하거나 음. 뭔가 고객님을 만나서 뭔가를 하거나 음. 이런 건 사실 나서상인 되게, 되게, 혹시... 되게 샤이하신 분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그런데 어, 자료를 공부하고 만들고 음. 같이 토론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뭔가 연구원처럼, 뭔가 전문직처럼 음.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 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원하는 게 제일 네. 가장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끔 이제 음. 나 이렇게 해서, 음. 이런 분들 있어. 아, 나는 영업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운데, 음. 어. 제, 나 진짜 제대로 배워서 네. 영업하고 싶어. 제대로 공부해서 하고 싶어. 네. 그래서 그 숙성 기간, 이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니까, 지금 보험 시장이 정말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 꼽거든요. 음. 제대로 가르쳐 줄 멘토도 없고. 그냥 많이 팔면 돼. 음. 실적 1등인 사람이 최고야. 맞아요. 이런 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음. 정말 제대로 된 프로세스들로 제대로 된 학습해서 그 기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음. 기간 없이 어떻게 이게 쌓이겠어요. 음. 어. 음.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음. 저는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음. 뜻이 있는. 음. 네, 내가 전문가 되고 싶다, 정말. 음. 나중에, 지금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내지는 5년, 10년 뒤에, 음. 어, 진짜, 선생님 소리 들을 수 있네. 진짜 근데, 고인들이, 음. 진짜, 그니까, 이, 보험 설계사, 뭐 예전에는 보험 아줌마, 음. 보험 아저씨를 뛰어넘어서, 보험 설계사를 음. 뛰어넘어서, 음. 진짜 내 가족의 그런 재무적인 부분에, 이런 컨설팅을 정말 맡길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음. 거를 너무나 인정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음, 음, 음. 실제적으로어제 스스로가 사명감을 갖고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음. 이 보험을 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음. 이런 자긍심이 느껴지는 음.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그러면서 제가 더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희가 이, 이, 갑자기 채용 이 관련된 얘기를 말씀 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고객님들한테 네. 그래서 박지영 팀장님 고객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웃음> 업무를 너무 많이 드려서 제가 업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음... 미션을 자꾸 드려요 우리 더 좋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팀장님 뭐 이렇게 해서 팀원분들과 어. 나누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네. 어. 근데 아직 뭐 시,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으셔서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박시정 팀장님 그 기다리시는 저희 고객님들 그 그분들도 거의 뭐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 가지고 문의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 구독자님들이시죠. 거의 구독자님이시죠. 네, 네, 네. 다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요. 저때문에고 <웃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좋은 정보들 네. 음... 네, 설계하는 데 나갈 거니까 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웃음> 응.